자, 오늘은 G코드의 5번 줄을 뮤트해서 다양한 G코드의 패밀리 코드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패밀리 코드라는 것은 마치 사, 사람의 성씨가 이 씨, 또김씨 이렇게 다 같은 성씨로 시작하듯이 그음이 같은 코드들 예를 들어서 G, Gmaj7, G7, G6 어 이렇게 다 G로 시작하는 코드들을 G의 패밀리 코드라고 합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G 코드를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1번 줄 여기 3프렛을 누르죠 이렇게 근데 이 코드가 처음에 초보자들은 좀 어려웠습니다. 손가락이 2번 어, 손가락과 아, 2, 2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2번, 3번, 4번, 이렇게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잡는 어,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잡았다가 둘다 사용하고 있는데 음, 아무래도 손가락이 세 개를 쓰기 때문에 어, 역시 이 새끼손가락을 많이 내려서 벌려야 되기 때문에 깨끗한 소이, 소리가 나기도 어렵고 어, 조금 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패밀 코드를 잡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자 패밀 코드 중에서 먼저 G 어 G 메이저 세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메이저 세븐이라는 음은 근음보다 반음이 낮은 음. 이렇게 생각하면 쉽고요.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근음으로부터 장 7도 거리에 있는 장 7도를 올라가는 음을 메이저 세븐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솔 근음으로부터 솔라시도레미 파샵 장이기 때문에 샵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G코드에 파샵이 들어간 코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파샵이 여기 있습니다. 2번 줄. 그러니까 원래는 G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이 새끼손가락은 필요가 없어서 떼고 바로 여기 F샵을, 파샵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코드가 이것이 Gmaj7이죠. 어, 메이저 세븐 코드를 잘안 잡아보신 분들은 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손이 이렇게 손이 많이 이렇게 이쪽으로 렇게이 기울어져 있죠? 네.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기울어 손이 G코드는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약간 손목을 회전하면서 메이저 세븐을 잡기 때문에 이게 잘안 잡힐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어, G코드의 기본형 자체를 5번줄을 안 사용하겠습니다. 자, 원래 G코드는 여기 6번줄, 5번줄, 1번줄 이렇게 잡는데 이 5번줄을 5번, 어, 5번 줄을 손을 떼고 자 손을 떼버리면 원래는 라 라는 음이 나옵니다. 개방면 근데 이 6번줄 솔를 이렇게 눌러주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세우면 밑에 5번줄이 소리가 나지만 약간 뉘어주면요. 손가락을 약간 뉘어서 살을 대주면 5번줄이 막히게 됩니다. 뮤트가 됩니다. 예. 이 상태에서 어 1번줄 솔를 이렇게 누르면 은 이게 바로 5번줄을 뮤트한 G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6번줄 소리 들리죠? 근데 밑에 이 밑에 이 5번 줄이 6번 줄 잡은 손가락을 약간 뉘이면서 이렇게 살이 타서 소리가 안 나게 됐습니다. 자, 4번 줄은 개방현이고요. 3번 줄 개방현. 2번 줄 개방현. 1번 줄은 여기 소을를 제가 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G 코드인데 5번 줄 뮤트 G 코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세우지 않고 약간 뒤어서 살을 닦게 한 것입니다. 예. 이게 G 의 뮤트 5번 줄 뮤트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G 코드를 이렇게 세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두 손가락만으로 이 손가락을 떼 버리고 연주할 수 있게 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은 손가락으로 다양한 패밀리 코드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데요. 먼저, 파샵을 집어넣습니다. 여기 G, G는 떼고요.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여기가 메이저 세븐 음, 여기가 그 음. 그 다음에 5번 줄은, 5번 줄은, 살짝 대서 소리가 안 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G 메이저 세븐이 됩니다. 손가락 두 개로 Gmaj7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건 G, g m a j 7입이 메이저7 음이 반음이 더 내려가서 그냥 파가 되면 이것은 단칠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세븐스 코드입니다. 도미넌트 예, 세븐이라고도 하고요. 세븐스 코드, 그냥 G7 이렇게 써있는 코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는 G7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세 손가락으로 지금은 우리가 이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 아까 G코드 G코드 이 상태에서 여기 1번줄 파샵 1번줄 파샵을 5번 줄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 손가락 하나가 6번 줄은 소리가 잘 나게 잡았고 5번 줄은 살짝 대서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G7이 되겠습니다. 네, G7 이 손가락 네. G7 코드 자, 그 다음 만약에 지금 이 G7 G세... 세븐음을떼 버리면은 떼 버리면은 바로 1번 줄을 개방시키는 것인데 1번 줄이 개방되면 이건 6음이라고 합니다. 솔라시도레미 여섯 번째 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G6 코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손가락이 좀 가려서 안 보이지만 여기 맨 위에 여기 3프렛, 6번 줄 3프렛 솔만 잡고 5번 줄은 손가락을 살짝 뉘어서 뮤트하고 그 다음 그냥 치는 것입니다. 나머지 잡는 거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G6가 되겠습니다. G6 코드 네,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G2 코드 있죠? 요즘은 2 코드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2는 근음 다음 음을 사용한 것인데 그니까, 라를 추가한 것입니다. 솔 다음에 라. 자, 우리가 G 코드를 이렇게 잡았었는데, 라 는, 이 솔이, 이렇게 여기가 라입니다. 오프레 1번 줄. 그러니까, G 코드를 손가락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 음, 여기 솔, 이게 G 코드. 그 다음에 역시 5번 줄 뮤트 하고요. 여기, 어, 1번 줄, 어, 이 검지로 5번 줄도 살짝 대서 뮤트합니다. 손가락 두 개로, 이게 G 코드죠. 이 G 코드를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5번 줄은 뮤트하고요. 예, 이 상태에서, 아까 2도음이 e 있는 여기 라를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여기 그 음만 누르고요. 5번 줄 뮤트했고, 1번 줄오프렛 여기 나를 눌러주면 이것이 바로 솔시레의 라가 포함된 G2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패밀 널 코드는 언제 이렇게 사용하냐면요. G 코드, G키 곡을 이제 특별한 전주 없이 계속 기타를 치면서 끌고 있을 때 심심하죠. 계속 G 코드를 하면. 자,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있으면은 뭐좀 지루하죠. 그런데 이렇게 패밀리 코드를 연결하면은자 G G 메이저 세븐. 1번 줄이 솔 파샵 파미솔라솔 솔 이렇게 이동하면서 선율을 만든 것입니다. 자, 다시 들어 보세요. G 코드 G 메이저 7 G7 G6 G6 그다음에 G G2, G2. 예, 이렇게 패밀리 코드들을 1번 줄 움직임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G키곡을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5번 줄을 뮤트하면 손가락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남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음정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G의 패밀리 코드들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